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횟강으로 정말 구하기 힘든 그런 생선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제주에서 입찰이 되고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와서 퀵으로 수원에 막 도착한 그 생선입니다. 구입처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선도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하죠 네, 횟감으로 가능한 그런 선도입니다 그런데 이 갈치는 도대체 얼마에 판매를 할까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밴드를 봤는데 생물갈치 한 마리 훼손제라면 국내산은 만원 이고요 저처럼 통으로 가져가면 한 마리당 8,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갈치는 한자어로 도어라고 해요. 이제 칼을 닮아서 칼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신라 때는 칼을 갈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속명으로 갈치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제 자산어보에 보면 허리띠처럼 둘러매는 물고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대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은분이 보이죠. 이 갈치 은빈일은 구안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완이는 진주 광택을 내는 원료로 쓰거나 뭐이 립스틱? 예, 그런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구완이는 복통이나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로 먹을 때는 이 표피를 꼭잘 제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꺼끌꺼끌한 이런 깻잎을 사용했는데 뭐 이렇게 꺼끌꺼끌한 그런 재질로 된 걸로 어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손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손질은 대가리 쪽에 사선으로 이제 칼집을 넣어 주시고 어차피 배는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를 한 번에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버리지 않고요 이것도 먹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대가리 부분 사선으로 넣고 그선 끝부분을 따라서 배를 잘라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신장 부분을 이제 칼집을 내서 살살 살 긁어내 주시면 되요 네, 이렇게 씻어 가지고 왔고요 이제 꼬리 부분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잘라냈고요 드드드득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뼈 따라서 잘라주시면 돼요 네, 갈치가 길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메라가 거치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몸을 비틀어서 해야 되느라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그 생선 하는 거랑 비슷한데, 좀 길고, 지금 이제 갈치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질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요거 이제 아주 쉽게 먹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가운데 붙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면은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칼집만 넣어 주시고 가운데 쓱 밀면은 쉽게 포를뜰 수가 있어요 이제 갈비뼈가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를 완전히 다 잘라내버리면 이 갈비뼈가 없는데 조금 남기면 은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거 다 잘라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갈치 가운데 보면 이렇게 힘줄 같은 하얀 게 있거든요. 이게 복통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뭐, 말이 많아요. 아, 유발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자, 요거는 토치로 이렇게 그을릴 거예요. 그래서 칼집을 살짝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뼈는 그릴에 구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느러미를 쭉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이는 소금을 충분하게 쳐주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금도 앞뒤로 골고루 충분하게 해줬고요 충분하게 이제 소금이 또 배어들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배 부분이 있었죠 이게 검은 복막이 있거든요 이것도 먹으면 좀 안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복막 있는 생선들이 꽤 많이 있죠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벗기기 어려우면 이렇게 티슈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뭐 키친 타올이나 뭐 해동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소금 골고루 앞뒤로 팍팍 넣어주시고 이것도 충분하게 재워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칼집을 넣었던 갈치이고요. 네 이렇게 토치로 이제 살짝 익혀주면은 이게 이제 뜨거워요 어, 그래서 이거를 충분하게 예, 식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예, 넣어 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선으로 이제 길쭉하게 예, 썰어주고요 살이 탱글탱글해요 선도가 좋다는 얘기죠 냉장고에서 충분하게 식혔어요 이게 아직 따뜻한 그런 상태면은 살이 좀 부셔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썰때 느꼈지만 살이 탱글탱글 했어요 그러니까 선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갈치 같은 경우는 선도가 안 좋으면 냄새가 금방 비린내가 나잖아요 자 식감은 모르지 않고요 이게 씹는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을 좀 평가를 하게 되면 담백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이 갈치는 약간 고소한 그런 맛이 있어요 기름기가 아예 없진 않고요 이제 간장에 이제 보면은 탁 간장을 발랐을 때 간장에 기름이 이제 떠요 그러니까 비린내는 1도 없이 아주 맛이 괜찮았습니다 술은 이렇게 달달한 청주랑 먹었는데 괜찮게 잘 어울렸고요 이거 토치로 살짝 불맛낸 갈치회인데 아 요거 별미에요 요거 괜찮습니다 갈치는 이렇게 불만 살짝 내서 불향이 싹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다른 이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색이 있어서 어떤 게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둘다 먹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손질한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두 이렇게 손질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는 게 예, 편합니다. 근데 손질되어 있는 거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마리가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 제주 갈치회를 먹을 수 있다는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요거 제가 아까 전에 구워서 먹는다고 했는데 요거 그릴에서 15분 동안 그냥 구웠어요 그럼 이렇게 바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뼈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 바삭바삭거립니다 이건 아까 갈치 뱃살 이에요 어, 이거는 바삭거리다기 보다는 약간 쫀득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수분을 완전히 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갈치 뱃살에 있는 지방 맛이 있어갖고 엄청 고소한 그런 맛이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에요 한번 꼭 한번 이거는 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구하기 힘든 생선을 어 우연찮게 구해서 아주 맛있게 먹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